전자는 전자의 이동방향은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근데 전자가 네.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일거 아니에요. 아, 네. 그럼 다 전류의 방향은 또반대예요 이렇게. 네. 그래서 B에서 A로 흐르네. 그러면 답이 4번. 아, 아 맞다. 이거 책에 이렇게 풀었스인데 그렇군요. 그렇군요. 2점. 5 곱하기 10의 22, 네. 6.25 곱하기 10의 18이1 콜럼나 전자수 곱하기 x 예요 어. 그데 지금 이 2.5에서 6.25가 4거든요? 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에 1 0 18이 되려면, 어, 40이니까 4번? 어, 그렇군요. 그렇군요. 네. 어려운 계산이 이렇게. 근데 그럼 계산은 야. 됐으니까 여기 이식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?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 영상 구독